네, 음, 쇼핑몰 할일 리스트 세 번째. 어, 쇼핑몰의 운영 방법을 설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어떤 형태로 시, 시작을 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때뭐 저희 회사 쇼핑몰처럼 직접 배송하시는 서비스를 싫어하실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배송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사실 쇼핑몰 할때 음, 상품 배송하지 않는 상품들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위탁 배송이랑 그리고 명함 제작 그럼 인쇄소에서 나가니까요 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 뭐가 있었죠? 아 해외 구매대행 이렇게 해서 세 가지는 제가 직접 어, 물건을 싸지 않고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위탁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음, 명함 제작 쪽 빼고는 사실은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 명함 쪽도 저희가 직원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진율이 높은 편이라고 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물건 자체에서는 마진율이 높은 편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도매매라든 도매국 이라든지 뭐 아니면 오너클랜 이라든지 음 도매국은 뭐 사실 위탁은 아니구요 그리고 뭐 펀타스틱 이라든지 뭐 이로 스토어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많은 어 위탁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하시는 음 사이트를 이용하셔 가지고 배송없이 상품을 등록하셔서 판매를 하시면 은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러한 도매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상품들이 어 가끔은 저작권이 좀 영향을 좀 미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고르실 때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 판매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번째 방법은 일반적으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용하시는 사입 방법입니다. 사입 같은 경우에는 뭐 동대문, 남대문시장, 뭐 화곡시장 뭐 등등의 한국의 시장도 있겠고 뭐 중국의 EU시장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시장들이 있죠. 요거는 제가 위쪽에 카드로 해가지고 도매시장 저희가 동영상 올려놓은 것들 남겨놓을텐데 어 사입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사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여러분들이 사입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그 상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이라든지 KC인증 뭐 전환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기안전 생활용품 관련한 그 안전기준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법에 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사입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음, 사입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저같은 경우에 ...도 위탁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중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직접 제작하는 상품들 몇 가지를 만들었는 거 여러분들도 제 사이트 가시면 다 아실텐데 뭐 지금도 실제로 개발하고 을 있기도 하고요 제작을 하시는 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품 소신 강의 네이버에 있는 수업으로 오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배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상품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런 공장을 찾으셔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법 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패키지 개발이라든지 m o 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지 내 브랜드의 내 상품을 개발해서 가실지 상품을 싸게 사와 가지고 좀더 비싸게 파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실지 아니면 쇼핑몰을 좀더 아이템을 위주로 해서 판매를 하시는 위탁 방법을 방법을 선택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좀 골라 보시면 될것같고요 사입을 하시거나 상품을 개발을 하시게 되면 이제 배송에 대한 이슈가 생기게 되는데 배송 같은 경우에는 택배사를 어디를 선택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매자 입장이었을 때는 택배비를 2,500원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시는 걸로 기억하실 텐데 그 2,500원이라는 돈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판매자들 자 분들이께서 어, 상품을 하루에 뭐 10개에서 뭐 20개 정도 출고를 하신다 그러시면 택배사와 계약을 할때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난 2,500원 정도에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500원에는 사실 포장비는 들어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택배비가 조금 더 비싼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월 음, 출고량이 뭐 1,000개가 넘는다 라고 하신다면 택배비를 조금 더 싸게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에서 백마지는 받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사실 쇼핑몰 하시다 보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당면하는 부분이 바로 택배 의 문제 이실 겁니다 어 나중에 후기에 보면 택배사가 뭐 택배기사님이 그냥 던져놓고 갔어요 라든지 아니면 택배기사님이 뭐 모르는 곳에 그냥 두고 갔다라든지 뭐 불친절해요 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판매자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판매자가 욕을 먹을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우리 사업자 분들이 그렇지만 음어 택배사 별로도 서비스의 품질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좀 랭킹을 말겨 보자면 첫번째는 아무래도 우체국 택배가 비싸지만 가장 서비스가 좋고 배송도 좋고 그리고 어 제주도 도서 상관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택배가는 출고 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송 서비스도 좀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한한 어한 분의 기사님이 관할하는 구역이 좀 좁고 많은 택배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친절하게 어 대응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한진 현대 뭐 등등의 다양한 택배사들이 있는데 초기 택배를 택배사를 선정하시기가 조금 힘드시다면 편의점에 있는 CU라든지 GS 편의점에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택배를 받고 그리고 쇼핑몰 택배사 계약을 하게 되면 2,600원으로 택배를 소량 택배 같은 경우에는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신청해서 판매 음, 택배를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싼 금액으로 택배를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배송비 정책에 대한 부분도 구, 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건데 뭐 얼마 이상 구매했을 때 무료배송이라는 조건부 배송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거나 뭐한개에서세개까지는 무료 이렇게 합포장이 되는데 어,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합포장을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겠고 그리고 반품 교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택배사 분들과 어, 택배기사님과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야 될거고요 처음 에 택배 출고량이 적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그 송장 뽑는 기계를 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기 송장을 다 쓰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시니까 택배 수량이 좀 늘, 늘어났을 때는 기사님께 어 그런 택, 음 이렇게 송장 상 뽑는 기계 좀 하나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 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달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공짜로 이렇게 주는 그 기계는 사실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사님도 들다 사서 자기의 돈을 더 많이 하루에 출고되는 양이 많아지면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부분이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요런 부분은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택배를 직접 보내시는 경우에는 사실 소 사무실, 뭐 카페 입사 창업센터라든지 뭐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창업센터들 많잖아요. 그런 곳에 이용하시는 것이 택배를 보내는 것이 어, 비용이 좀더 절감이 되시게 되고 그리고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상품이 많이 팔리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크게 없겠지만 우리는 잘 팔자고 더 많이 돈을 벌자고 사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택배사에 대한 부분도 꼭 꼼꼼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고객센터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안심번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투넘버라든지 어, 이런 번호들을 더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초기 창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개인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뭐 주말에도 괴롭히고 저녁에도 괴롭히고 뭐 새벽에도 전화오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서 사실은 판매자로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 방어하고자 핸드폰에 있는 부가서비스 중에 투넘버 서비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음, 070 전화기가 저기 있거든요 그070 전화기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고객센터 전화를 딱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객센터 운영 시간동안만 운영하시는 것들도 한 가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객센터 화, 어, 관리를 하실 때, 고객 관리 하실 때, 톡톡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플러스 친구라 어, 카카오 플러스 친구라든지, 이런 거 서비스들도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채팅 상담으로 전화문의, 시간을 좀더 단축을 시켜 주시면은 전화 하나 붙잡고 있으시면서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 소비하시게 되니까 그 소모하는 시간 동안 또 사실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시니까 요런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셔 가지고 고객센터로 운영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운영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목표 매출액도 꼭 같이 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쇼핑몰 처음 기획을 하시는 단계에 대해서 뒤쪽에서 좀더할일 리스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를 시작하시게 되면 어떤 판매 형태를 택하는지 위탁 제조 아니면 뭐 사입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데 꼭한 가지만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써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일 진입장벽이 낮은 부분이 위탁 쪽이니까 위탁 쪽 위탁 판매 쪽으로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위탁 판매는 무조건 사업자가 있으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방법에 따라가지고 매출액도 달라지실 거고 그리고 운영하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달라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기에 운영하시는 방법을 저의 선택을 하신 다음 어, 택배사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그 외에 음, 고객이 주는 혜택,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선택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쇼핑몰 할일 리스트 세 번째는 이렇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품 기획과 관리 방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